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아, 이런 부분은 진짜 안 했으면 좋겠어 나 이런 게 너무 싫어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거짓말을 자꾸 하는 것들을 용납을 못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경제관념이 너무 부족해서 짜증나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화를 내는데 그 화내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못 견디게 힘든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툭하면 삐지는데 그거 달래느라고 너무 진이 빠져요 그래서 나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를 토로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어떤 사람한테는 정말 괴롭고 힘든 일인데 또 어떤 분들은 뭐 그거는 좀 이해해주고 그럴 수도 있어 아니 뭐 귀엽게 봐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공통적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고 비난을 할수 있는 게 있다면 바람을 피는 행위에 대해서는 똑같은 의견이실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모두의 의견이 이별하세요라는 결론으로 취합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연인들이 공통적으로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있지만 이별하라고 얘기를 잘 안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요. 연인 사이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최악의 행동을 하나 꼽자면 저는 잠수타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연락 안하고. 연락 안 받고 전화기 꺼져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정말 사람 힘들게 하거든요 자기는 전화를 안 받는 상황이지만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배려가 없는 거잖아요 혹시 무슨 사고가 났는지 신경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싫어진 건지 아니면 말못할 무슨 사정이 생긴 건지 위급한 상황이 생긴 건지 상대방은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거든요 본인은 단순히 귀찮고 괴로워서 전화를 끈그 행동 하나밖에 안 했지만 상대방한테는요 엄청난 스트레스를 준 거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전화기를 끄거나 잠수를 타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 상대방은 정말 피폐해지거든요. 계속 생각의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이 남자를 지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까지 갈 거고요. 근데 더 문제는요. 그렇게 평생 연락을 안 해버리면 괜찮은데 나중에 다시 연락할 거란 말이죠. 지가 괜찮아지면 다시 연락을 하거든요. 지 편할 때 다시 전화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연락을 다시 받은 상대방은요.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시간 자기가 괴로웠던 만큼 상대방에 대한 서운함을 표현할 거예요. 그러면 진실되게 미안한 마음을 표하고 상대방이 그런 상황에 몰렸다는 걸 이해하면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또 그런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전화 한 번쯤은 꺼질 수도 있고 잠수를 탈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정도는 그걸 이해해 줄수 있죠. 용서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믿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한 번이 두번세번 번 이렇게 된 사람은요 언제든지 또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고요 아마 계속 그렇게 갈 거예요 변명들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배터리가 다 달아서 전화기 꺼졌어 그럴 수 있다고요 배터리가 다 없어진 줄 모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두 번, 세번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내가 사귀고 있는 사람이 혹시라도 전화 올까봐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했는데 내가 전화기 꺼져 있으면 불안해할까봐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수 없거든요 그러면 내가 꺼졌을 때 미리 내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기를 빌려서라도 배터리를 다 써서 내 전화기가 꺼져서 혹시 연락했는데 전화기 꺼져 있으면 불안해할까봐 연락했으니까 급한 일 있으면 이쪽으로 연락 줘 이 정도의 배려는 도리가 아닐까 싶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전화통화를 할 일이 있다고 예약이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늘 전화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가능성 때문에라도 하루 종일 전화기가 꺼질 일을 만들지 않겠죠 그런 것까지 대비해 가면서 준비를 하겠죠 여러분들이 사귀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정도의 값어치는 있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아마 이렇게 변명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진짜로 배터리가 다닳았는데 주변에 전화기 를 가진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있어서 이럴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한 번만은 이해해 줄수 있다고요 이게 두번세 번은 안 된다는 거죠 전화기가 하루 이틀 삼일 이렇게 꺼져 있거나 잠수를 타시는 분들은 어떠한 변명을 해도 요 면제부가 성립되지 않아요 다만 3시간 4시간 아니면 오늘 중에라도 어떻게든 전화에 꺼져있는 상황이 있을 수는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회복된 순간에 여자친구에게 남자친구에게 바로 먼저 연락을 했었어야죠 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혹시 전화했었니? 라고 물어봐야죠 그렇게 해야 내 상대방이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건데 그런 조치를 안 했다면 그것조차도 문제가 될수 있다는 라 거예요 결론은 간단하죠. 화가 나서 싸우더라도 요 전화기를 끄지 마세요. 전화기를 끌려면 요 정말 그 사람을 안볼 마음으로 끄시라는 거죠. 미워서 너 내가 화났으니까 이거 이해할 수 있지 않아? 이런 행동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요 그것처럼 화나는 일이 없으니까요. 여러분의 입장을 바꿔보세요. 화가 나서 문제를 풀 사람들은 요 대화가 있어야 돼요. 단순히 얘기를 안 하려고 전화기를 끊지 마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 행동들을 사실 많은 연인들이 하고 있거든요. 조그마한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가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귀찮고 짜증나니까 전화기를 끄는 행동들을 할 거예요. 혹은 상대방에게 너내 기분을 지금 이해해봐 하는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전화기를 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오히려 내 상대방에게 안 좋은 기분을 전할까봐 그렇게 한 행동이다 하더라도 그걸 겪는 상대방은 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이 될수 있으니까 전화기를 끄고 잠수를 타는 행동 이것만큼은 정말 하지 말아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연인 사이에 전화기를 끄는 이 행동을 가장 나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바람 피는거 빼고요. 그것만큼은 꼭 염두해 두셔서 예쁘게 사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